짐은 지내면 잠안 자는 거 최대 몇일까지 가능하십니까? 글쎄요? 나이 들어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? 노델 발색, 이 블루스, 대사, 내 다리 아우 시그려아이거 부르고 싶단 말이야! 누가 제로프가 이겼어! 누가 제로프가 이겼어! 이놈불 넘어. 처음부터 다시 부를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고 싶다고 나, 나는 굴하지 않는다 갈겨 아, 끊어지나 끝나질 않잖아 아, 나 좋은 생각 났어 어디보자 더 빌어먹을 걸 줄여버리면 되잖아 한번더갈겨봐라 이제 조그맣게 깔릴 것입니다 노래를 방해하겠다는데 어, 뭐 저런 악질이 다 있어 김미노시고산 노이치 보시쥬 노대 가이세 기블도데 <웃음> 미워 니네들 진짜 미워 니네들 미워난 노래 연습하겠다는데 왜 슉슉슉 발로 막 갈겨봐 너를 웃게 못 둘러 이 건방진 것들 너를 연습하겠다는데 난 노래도 못 부르게 하고 내 손은 나니 속게나 이노사 싹 머물대사 키미 노호우 라 사소다구세니 왜? 안불려안부릴거야 나쁜것들 두고보자 나 혼자 노래 부르고 혼자 연습하고 나 혼자 다할거야 좋았어 내일은 휴방이다 다것들이나 괴롭혔어 내일은 휴방입니다 알겠어? 휴방이라고요? 맞습니다 내일 휴방때릴거임 너들이나 방에 있잖아 먼저 그러니다나 내일 일방할건데어떡할거요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어, 괴롭힐 때는 증거는요? 편집자! 어, 저것들 빨리! 빨리 편집해서! 증거영수 만들려! 어, 어, 어, 역전재판 가이다 기다려봐 나 지금 틈 나와 아 됐어